태블멍이 CC기를 넣으면 데미지가 들어가게 버프가 되었죠. 야소도 q 3타의 에어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탱야소를 해보죠. 총 3판, 착취부터만능에도전복자까지 해봤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마법사의체온을 올리니 유지력 하나만큼은 좋을 것입니다. 이때 저랑 슈가, 다이안과 함께 했는데이 친구들에게 오늘 할 것을 말해줘 보겠습니다. 아 내가 재밌는 거 들고 왔어. 뭔줄 알아? 뭔데? 바로 탱야소라고... <웃음> 자 상대는 아리 아리의 스킬은 야소호의 W에 다 막히고 게다가 탱야소 마츠를 올리기 때문에 상대하기 더더욱 쉬 것입니다 계속 바람과 착취를 차징해서 딜교환을 하면 되는데 어 역시 야소로 커탑한 데 정도 어 다들 야소를 했을 때 이런 <웃음> 경험 있지 않았나요? 여튼 돈을 900원 이상 모았으면 귀환을 해서 밤위의 불씨를 사옵니다 야소호가 밤위의 불씨를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붙어서 싸우는 챔프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잘 맞는 템입니다 라인을 밀어주고 바텀 로미에 가게 되면 오 다이리스 다이리스 버킹 다이리스 다이리스 다이리스 상대방은 또 다리우스 정글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의 탱야수니까 팀원들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죠 어 유지력 최강 어? 드래곤도 챙겨줬지만 저는 집을 안간 상황 그래도 앞선 싸움에 자신감을 얻은 야수는 아리에게 싸움을 거는데 어어투페 뭐야 투페 뭐야 투페가 나오고 다리우스가 등장해서 죽고 만다 어! 그럼 이제 헤르메스 신발과 조개를 사 와서 탱 야소만 가능한 다텀룸에 로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이때 죽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방이 AP일 때 정말 괜찮은 빌드라고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이겁니다. 스패가 약한 것도 있지만 초반에 AP 상태로 참 단단하죠. 탱 야소가 이 정도로 갔다면 하고 싶은 걸막 해도 됩니다. 단 죽면 안 돼요. 더 존나 잘 가라야 돼. 오 오. 이 실력이지 야.. 보여주지 오 어, 뭐야 이거! 그니까 공 박지 그냥 탱야소의 또다른 장점은 오래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팀원에게 호응이 필요할 때깡딜야소보단 조금 더 호응할 때 편합니다 어 이게 왜 쳐갖고 쓰냐 얘 태피 태피 공더는데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나오네? 착취판은 이렇게 이겼고 다음판은 만능의 돌입니다 사실 이 짱돌을 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전 원래 착취를 한 판도 할지 정복자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아! 딜량 1등도 먹었어요 어? 뭐지? 아니 근데 이렇게 착취를 들으면 굳이 정복자를 들 이유가 없나 는봐고 막... 어, 일단 정복자를 한번 들어보긴 해야겠어 정복자랑 착취를 같이 들어보는 게 어때? 아, 도라이 같은 소리야? 짱돌이라고? 아! 서포 뺏겼어! <웃음> 나안할것 같지 될거 같아 <웃음> 나안을거 <할> 같아? <웃음> 아니? 그거 알아? 같이 하자고 <웃음> <웃음> 일단 착치 <착취> 나왔어 <웃음> 야 이러면 1렉때이 찍고 착치 터뜨리고 와도 되지 않을까? 호라이 음 같은 소리 하지마 <웃음> 르블랑을 상대하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많이 안 맞으면 돼요 그걸 누가 모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 <웃음> 우 어, 게임 똑같이 하네 저도 이게 말로만 쉽죠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웃음> 예, 화 파이팅. 또 어, 죽네. 가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맞은 저는 아, 어, 미드 죽어요. 정글을 불렀습니다. 우리 팀 정글은 바로 짱돌 마카이였죠 아, <웃음> 근데 또박이라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 봐요. 그래도 묘목으로 즐긴 했다. 아 콩콩이까지 적팀 룰블랑이 설마 슬슬 킬깍을 보는 것 같은 예감은 적중합니다 하지만 야소를 픽한 순간부터 우리 모드는 대교안에 후진이 없죠 원피스의 롤로노와조로가 말했듯 등에 난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 라는 마인드를 가슴에 새기고 게임을 하면 쉽게 킬을 따낼 수 있습니다 너의 그 E스킬 유산이 아니었으면 이거 못 잡았어? <웃음> 근데 진짜야? 영감 특성 중 마공점을 든 야소만 할수 있는 콤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 멋있는 대교 뒤졌다 어! 안 돼. 아씨야 머신네들 비교하려고 들어가는데 저거 나왔어 탈룬 나왔어 멋있는 들 밖으로 아는데 마오카이가 큐스키 스는데 어? 탈룬이다 화타멜 로메에 가던 중 발견한 탈룬 너이제식뭐 맨들레쌤 와 근데 진짜 사기 참 아니랄까봐 도망가는 거봐아 르블랑이 등장하게 되면서 야스온은 오드가서 못하게 되었는데 내가 갖고 있어 롤을 하다보면 특이한 상황을 많이 겪게 되죠 여러분도 많이 겪어봤나요? 저는 야소화 하면서 이런 상황 처음이었어요 르블랑 때 궁스맨 잡은 거였는데 어왜 일로와 어? 아니 내가 궁스맨을 르블랑한테 썼는데 왜 <웃음> 갑자기 이걸로 납치돼 아니 저 르블랑 잡은 건데 저거 어. 어. 어. <웃음> <웃음> 제가 몇번 탈론을 죽이고 나니 탈론이 저에게 감정이 쌓였는지 계속 오더라고요 잡아 봐. 오! 오! 오! 오! 오 잡아줘. 살았어. 믿고 <웃음> <늦고> 있었지? <웃음> 소름이 돋네. <웃음> 오, 마오카인 얼굴 본 순간 사실 살짝 안심하긴 했어. 이렇게 저랑 마오카인을 계속 합을 맞춰 적팀을 잡아라기 시작했죠. 야! 야! 아니 뭐 가끔은 이럴 때도 있지. 하, 멋있는 등장! 아, 멋있는, 멋있는 대장. 대단다. 존나 세네. 멋있는 등장. 오리게 돌! 아! 야! 게임 분위기가 역전되고 있었 그래도 우리에겐 고기는 없넘어었어요었어요 아! <웃음>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아, 급했어 그래. <웃음> <나> <웃음> <웃음> 결국 이 판은 졌고 다음 판은 정복자입니다 만능의 돌은 영감의 야소오한테만돌눈이 적어서 굳이 라는 느낌이었어요 원래 제야소오는 정복자로 들기 때문에 자신있게 길교를 하면 이놈 아저씨가 옵니다 그래도 야소오는 걸어오는 싸움은 피하지 않습니다 이놈 아저씨가 오기 아, 전까진 아, 말이죠 아, 여러분 그래도 야소오는 쫄면 아, 지는 겁니다 척추랑 만능의 돌 다음으로 정복자를 쓰니까 참 본복자가 좋더라고요. 잡았다. <웃음>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는 야소 장인의 빈개한 것처럼 키라고 기분 좋은 저에게. 아니 이롬아저씨 몇 번을 온. 오... 아 마스커서. <웃음> 아 이번 한타에서 탱 야소를 하는 이유. 엄청난 한타 유지력이 나옵니다. 아많아었다 저만 빠졌다 카타. <웃음> 팀원은 모두 죽고 저마저 죽으면 바론이 나가는 상황. 저는 버텨야 했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와! <웃음> <웃음> <웃음> <몇 분을 웃음> <못 치냐 웃음> 마지막 한타입니다. 예, 마지막 한타죠 아, <웃음> <네이스! 웃음> 너무나 큰 실수를 하고 말아요 소리에 게돈 나이스~~ 컷! 야아! 어! 빨리 비로, 빨리 2 으아 탱이 나서 딜이 안나와 탱이 나서 딜이 안나와 탱이 아- 방심. 우린 이제 어떻게 됐냐면 바로 먹기고 한타치고 넥서스 아밀고 춘춘세기 다 머리 박어 게임 끝 탱야소호는 특히 적팀의 순간들이 강한 챔프나 AP 챔프가 있으면 선택적으로 갈만한 템트리입니다 항상 똑같은 템트리만 가지 말고 뭐라든 간에 유동적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